대결 준비됐는데요. 이런 부분에서 경직면역 위주의 마르토나는 좀 받아볼 수 있죠. 마린토치, 근데 여기요. 어, 아티스트로 어요 근데 지금 셀레스티올 레인까지 맞으면서 체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차진슈터 일단은 자, 구석에 몰려 있을 때는 사실 아무리 투석 보셔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앞쪽으로 좀 나와 줘야 되고 안영선태 일단 선수 죽었죠. 계속 몰아붙입니다. 박찬 감독님. 체력 있을까? 상태가 준수해요. 네. 집중이거든요. 피니스. 자, 봉개로 한번 버텨왔고요. 강인압까지 써가면서 아, 근데 아래쪽에 시폰이야. 어 이러면은 각성기 그거 다시 쇼플 꼈어요. 자 여기서 킬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팡팡골스 어, 진영 갈렸거든요 지금 네. 겨울보리 선수가 고립됐습니다 겨울보리 겨울보리 근데 셀레스테레인 그리고 위쪽은 살짝 그치만 창수리 체력좀 빠져있는 상태 네. 와 화이팅 막불리 네. 어, 겨울보리 선수가 고립된 상황에서 일단은 좀 킬이 나왔고요 네 이지게임을 좀 노려줘야겠습니다 네 스트레치로 한번 피격시켰고요 네 하지만 홀라가 워낙 또 간단하기 때문에 아, 사실 아까부터 저 체력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를 맞았는데 저 상태였고 네. 지금 아, 이즈 게임 땅원한번맞았습니다아 아, 여기서 이즈 게임 선수 하지만 하지만 그렇죠. 오마. 이런 식의 실피라면 아. 러블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을 수 있어요. 아. 하나. 근데 시간이 시간이. 위나 선수. 자 서머 닥. 서머 닥. 위쪽에 위쪽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은 뭐 구범 선수가 뭐 열심히 일단은 뭐해줬습니다만 사실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각성기 타이밍. 그 타이밍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어 그리고 뭐서머너 네, 겨울보리 선수도 굉장히 좀 딜을 네, 잘 넣어준 모습이고요, 턱걸이 선수랑 네네. 네, 네 네, 이지게임 선수는 그 어그로핑 통은 잘했어요 그게 생존을 했다는 건데 딜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약간 좀 생존에 급급했다 그판짝이가안된 거죠 맞아요 네, 일단은 뭐 그래서 어, 그런 부분들을 좀 판자기를 위해서 일단 배틀마스터를 기용해서 네, 지금까지는 일단 출발 답지 않고요. 네. 시작부터 좀 질린 기술들을 많이 맞은 인상이 있습니다. 네. 월성각으로 한번 다운. 야 여기 각성 기무극권까지 연계가 너무 좋았죠. 차 네. 잡아내기 위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네,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필수코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네. 리스퍼 살짝 보였을 때 겨울보리 선수의 체력까지 빼주면 좋죠. 어, 네, 특별히 맞았어요. 진짜 이후에 회선창 아, 그래서 다 이탈을 안 맞은 게 큽니다 지금 네. 아, 체력을 많이 뺐기 때문에 피닉스 오 뒤에까지 지금 같이 맞았습니다 네 이런 거죠 상대 둘을 잡아 내면 아 이렇게 아.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. 지금 오히려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곳에서까지폭디을 네. 당했거든요 그렇죠 네. 어. 또또또 어, 고립됐어요 네 일단은 그래서. 피할 수밖에 없었죠 오 어, 사세요 아 말이래 아. 거기까지 캠션까지 오시아 진짜 다 <웃음> 아부딘이라니 <웃음> 지하다니요 이게 얘얘지 네. 아이 얘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이 너무 어처구라고 억울하긴 해도 어쩔 수 없는 이게. 억울하면 그러면... 어... 친구 불러 와야 죠 오늘 친구 말랑... 하나 더 데려와가지고.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길렀지 말란 얘긴데. 슈퍼 쓰고요. 그래 시간이 만취했습니다. 둘을 어... 잡아야 되는데 어... 창술까지 끄다낼 수 있어요? 네? 체력만 보이면 안 되거든요. 체력만 보이면은. 겨울벌이 겨울벌이 셀레스틸레인 마무리. 그리고 한 명도 한 명도 간절해요. 간절해요. 너무 6초. 가 됐고 확실히 지금 보니까 이지 게임 선수가 딜량을 많이 올렸거든요. 아 그러네요. 어. 근데 아까도 야, 이야기 드렸던게 15만의 딜이 부족하다고 응. 말씀드렸는데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 선수를 또 이제 역으로 물어주니까 예. 이게 확실히 클래스를 교환해서 오니까 다른 취약한 점들을 노리는 것도 어, 확실히 이 팀의 센스가.